예 어제 다수의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발사주 관련돼서 김웅 의원과 이 고발사주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내용이 복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김웅 의원님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복원된 녹음 파일에 힌트가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본인이 직접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 전 총장이 시켜서 옮게 되니까 자신은 빠져야 한다고 했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손준성 보냄, 김웅 의원 저는 우리가 누군지 알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은 처음에 본인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지기를 전화해서 친절하게 고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까지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검에 얘기해놓겠다고도 했답니다. 뻔히 드러날 일도 뻔뻔하게 거짓으로 덮고 압수수색을 당하자 본인이 피해자인 양 행세했습니다. 이를 보건대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속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웅 의원님,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작년 총선 때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 당시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 관련돼서 국민의힘은 박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수석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했던 해명도 완벽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공수처의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고발 사주 사건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명을 개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을 속이는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기만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이 국민의힘의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검, 공수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보다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